안녕하세요 로치 드로잉의 로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눈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린 걸 보니까 얼굴 형태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는데 눈코입 부분에 들어가면서 좀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꼼꼼하게 보시면 누구든 눈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쉬운 방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시청해 을 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을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아무래도 네이버 보다는 조금 더 방대한 그런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이스 라고 검색을 해서 제가 그릴 눈들을 찾아볼게요. 한글로 쳐도 되는데 영어로 치면 조금 더 많이 자료가 나와요. 이렇게 동양인 눈이랑 서양인 눈이랑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동양인 눈한 개랑 서양인 눈 하나를 따로 그려볼게요. 인터넷트가 이게 되게 좋은 게 하나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은 타고타고 타고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파도타기 한 것처럼 연관된 그런 자료들이 계속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핀터레스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제 눈을 그리기에 앞서서 쉬운 방식으로 눈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눈알젤리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면은 먹방에서 보셨어요? 보시면은 눈알이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가운데 도너츠처럼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또그가운데더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너츠 안에 구멍을 파고 또그 도너츠 안에 구멍을 판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쉬워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눈알 젤리처럼 사람의 안구는 되게 동글동글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 부분이 흰자 여기가 눈동자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공 부분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공 주변에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홍채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눈알 위에 사람의 피부가 이런 식으로 윗꺼풀, 아래꺼풀 덮여져 있어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눈의 모양이에요 몇몇 분들을 보시면은 눈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눈을 진짜 부릅뜬 것처럼 무서운 눈이 될 수가 있어요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눈동자 위에 눈꺼풀이 덮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 이 눈동자가 잘리게끔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눈을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동양인의 눈을 그려볼 건데요. 눈을 그리기에 앞서 먼저 선을 그려줄게요. 그래야지 눈 앞머리랑 끝머리를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내제 눈동자를 정 가운데에다가 연하게 그려볼게요. 진하게 그리시면 은 나중에 눈꺼풀 덮인 부분을 지우실 때 자국이 남아서 깔끔하게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종이 위에 스치듯이 먼저 스케치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눈동자보다 살짝 좁은 느낌으로 먼저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길이로 점을 찍어줄게요. 지금 이렇게 점 찍어준 부분이 눈 앞머리와 끝부분인데요. 이 점들을 기준으로 눈동자를 덮어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완전히 이렇게 위로 가게 되면 눈을 부릅뜬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동자가 있으면 눈동자 위를 이렇게 눈꺼풀이 덮었죠. 아래꺼풀도 이렇게 덮었죠. 이렇게 눈동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눈동자 아래로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동자 아래로 선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참고하는 자료의 모양에 따라서 눈 앞머리 모양을 잡아주세요 지금 저희는 동양인의 눈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 앞머리가 이렇게 앞에서 살짝 휘어져요 그리고 눈 위꺼풀이 아래꺼풀보다 위에 있죠 살짝 몽고주름이 있는 것처럼 그려주기 위해서 앞머리를 조금 길게 그려주고 이제 눈 끝에서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살짝 덮는 느낌으로 아래꺼풀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 앞머리가 살짝 덮이면서 여기 눈동자도 덮이면서 눈의 형태가 잡혔어요 여기 아래 위에 눈동자가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살살 그린 부분이니까 지우개로도 살살 지워줄게요. 지워진 부분은 살짝 다시 그려주고. 자, 눈의 동공은 일단 이렇게 눈동자의 가운데에 있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이 눈에 반사되겠죠. 조명을 그릴 부분을 남겨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홍채를 살짝 그려볼게요. 홍채는 이렇게 동공과 여기 눈동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규칙하게 홍채를 그려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쌍꺼풀이 연하게 있고 여기 앞에 눈 앞머리에 누우라고 하죠? 이 부분을 그려줄게요. 자, 먼저 그러면서 겹겹이 있는 쌍꺼풀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눈 밑에도 보시면은 살짝 점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막 부분도 살짝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애교살이라고 하죠? 애교살 부분을 연하게 터치해줍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은 주름살처럼 보이거나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하게 앞부분만 살짝 집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셨으면은 진자선만 남았으니까 조금 더 또렷하게 눈매를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눈동자 테두리랑 동공, 눈 위꺼풀 부분을 살짝 진하게 잡아주시는 게더 또렷하고 선명한 인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속눈썹을 그리셔야 되는데 속눈썹을 그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그렸죠? 그리셨으면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리시면 은 너무 만화처럼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속눈썹 펌 같은 거할때 J컬, C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눈이 있으면 앞에서 본 속눈썹이어도 살짝 끝 끝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너무 다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두께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드문드문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숱이 많은 부분이나 적은 부분이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도 속눈썹을 그려줄 건데, 아랫부분 속눈썹은 이렇게 점막 바깥 쪽에 나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난다는 느낌으로 속눈썹을 그려줄게요. 동양인의 눈과 서양인의 눈두 가지를 그려봤는데요. 인종에 따라서 눈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쌍꺼풀 유무나 운동자의 색깔 이런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인종의 눈만 연습하기보다는 이렇게 서양이나 중동, 동양 다양하게 자료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눈매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시다가 혹시 뭔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한번더 눌러주시면 진짜 진짜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로지 드로잉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안녕